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하고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하고요,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웃음>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4장입니다. 육절부터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 0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네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였을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상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안악사람이 있고 그성읍도는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 내 아들 갈립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분원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보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략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성도와 교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 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르심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는 그것이 협착한 길이고, 때로는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유신 6권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부르심 가장 높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soldier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우수와서는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리의 공식 그리고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커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한 그림 안에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여우수와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0장을 나누었어요 남부지역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후에 북부까지 정복합니다. 지난 여정을 조금 돌이켜 보기 원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장 먼저 어떤 전쟁을 치렀나요? 여리고성 전투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리고성 전투 하응 아, 빙빙 돌았으니까 하나님 무너졌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웃음> 당시 애굽 이집트는 열방의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야외가 그 이집트를 초점 박살냅니다. 그런데 그가난 족속들이 또 어떤 얘기 들어요. 이스라엘 배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요당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초점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야외라는 신과 함께 지금 어라? 요단강까지 건너서 자기들 코앞에 온 거예요 자 여리고성 주민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중무장했을 거예요 야 이것들 봐라 대체 얼마나 큰 군대이기에 얼마나 위대한 군대이기에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초점 박살이 났는가? 두려움만 걱정만으로 이루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배선이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웃음> 혹시 이 구절 기억나시죠? 광야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40년 동안 패션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던 신발 계속 신었다는 거고 40년 동안 입었던 옷 계속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 똑같은 양말, 똑같은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옷이야, 내복이야, 속옷이야. 헤어질, 안 헤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저을했을 거예요.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아니 중무장하고 등장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더니 보니까 꼬라지가 거짓대요 <웃음> 양치고 목치고 광야에서 새가 먼지빠람 수토록한 그 옷을 입고 뭘 두고 있어요? 항아리? 나팔 들고? 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삥 논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리고 송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미쳤을 거예요 야, 쟤네도 이상하다. 괴상하다. 아, 오늘은 정탐하는구나. 두 번째 인데또 돌아요. 머리도 돌고 꼭지도 돌죠.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마지막 날 일곱째 짤 돌고 뭐 했습니까? 깨고 소리 지르니까 이중벽이 무너져요. 이것만큼 탁월한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대히 상상할 수 없는 전략으로 열리 구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난족속들는 철기 문화가 시작됐어요. 전쟁에 능한, 전쟁을 압도하는 민족이 가난 일곱족속입니다. 목축만 하고 횡족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쬐비되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기부원과 하친을이 인하여 남부정선의 연합그가또 승리하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 보면 북쪽 하솔왕의 주도 안에서 또 연합군이 형성돼요. 그런데 그 연합군마저도 초점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11절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전리품으로 취하는 말이나 마차가 군병이 있을 텐데 말의 뒤꿈치를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사르라고 해요. 여러분 전쟁을 할때 노획물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전쟁의 승패가 무기가 더 많은 쪽 군사가 막강한 쪽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자, 미국에 계속 우크라이나에 지형사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고가 있어야지, 무기가 있어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리품으로 말과 병고를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더 군사력을 더 확장시키고 높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초정박사시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뭐예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가 주어진다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온전히 경외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되어 거룩함을 지킬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23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정념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요 자, 11장까지만 보면 "야, 이제, 이제 전쟁 끝났네, 게임 끝났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장은 심지어 무슨 왕들을 쳐 죽였는지를 설명합니다. 동편, 요당편, 동편은 두 번, 두 왕, 시온과 바산의 왕을 얘기하고, 또한 가난땅에정념했던 31명의 왕을 나열하면서 마치 업적과 훈장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열리고서가 맞춰도 되는데 오늘 1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그냥도 아니고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일단 여호수화가 늙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호수화의 나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학자마다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어,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대략 계산했을 때 갈렙보다는 확실히 나이가 많은 걸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대략 지금 이때의 나이가 90세에서 100세 사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때의 나이가 갈렙이 지금 85세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90에서 100세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순 후에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웃음>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연의 이치죠 나이가 들면 몸이 연약해지고 또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근데 어떤 분은 어, 나이 드는 건 너무너무 싫어 해서 막, 어, 포, 화장도 하고 막, 보톡스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여러분 이거 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자꾸 나이 먹는 것을 거절해요. 음! 나는 평생 살 거야. 여러분 그러면 매이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 따라 감사히 건강하게 나이 먹으시길 예수께도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먹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여우수와 저자는 여우수와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언급할까요? 그 의미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우수와가 리더로서 원팀으로서 이끌었던 정복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여우수와가 리더로서 하나의 이스라엘로 가난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얻을 매우 많은 땅이 남았다. 즉 이제 이스라엘에게 뉴 찹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전엔여호수와의 주도 안에서 가난의 대부분의 모든 메이저 성업들을 정복하였지만 아직 남아있는 성업들이 많고 이제 이 사명과 부르심이 누구에게 넘겨진 거예요? 각 지파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얻은 노행물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 빅토리아로 잠깐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웃음> 빅토리아로 잠깐 그 쉬러 간 적이 있어요. 아는 성교사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어, 나나이모죠, 나나이모. 빅토리아 나나이모 갔는데. 어, 목사님이 아, 목사님 우리 어, 조개나 잡으러 갑시다 그랬더니나나에만막 조개캐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 좋다고 처음에는 막 조개가 뭐야 했더니 막 박켓으로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나오는 거예요. 막 신난다 신난다 담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조개 캐면 안 되는 데였어요. 그래서 다 놓아주고 아유 어떡하나 어떡하나 저 구석 땐가서 또 캐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량한 세 박스 정도 이렇게 박켓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의 사명은 뭐 우리 아내는 특징이 뭐냐면 나눠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야 이거 어떻게 가서 다 먹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아 이거 이거 누구 주고 누구 누구 누구 주고 그래요. 그들이 갑자기 막 교회 성도님들부터 다 전화해가지고 혹시 조개 받으실래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넘어와서 이제 딜리버리 하러 다니는 거야. 딜리버리. 근데제 마음은 초조한 거예요. 나도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야,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안에는참 마음이 넓어요 다 주고 그래도 먹을 만큼 쓴데 제가 원하는 것은 한 박스를 내가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반에 반 박스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먹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울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성취한 거. 하지만 이 성취를 다시 분비하는 것에는 늘 마찰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가족은 뭘 해요? 원래 보편적인 가정은. 우리가 이겨내지만 함께 좀 힘을 내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아 맞아. 좀, 좀 힘들지. 엄마가 좀 고생하지. 아빠가 고생하지.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쉽게 동기부여가 되고 함께 연합되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살만할 때. 어떤 문제가 풀릴 때, 뭔가 누릴 때늘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배라는 것은 늘 공정해야 되고 늘 정직해야 되고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 분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문쟁, 정복보다 더 힘든 것이 분배해요. 근데 저자가 여우수아가 늙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여우수아의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은 계속 유지되지만 그가... 이, 주도적으로 인구의 어떤 정복전쟁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분배를 통해서 각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남은 땅을 차지해야 될 사명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땅을 분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13장에 보니까 13장하고 14장에 보니까 제비뽑기로 분배해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아홉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열두 어, 지파인데 왜 아홉 지파 반이죠? 야, 요당 동편에는 이미 세 지파 반이 이미 땅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배에 대한 내용이 1 3 장에 나오고 1 4 장부터는 이제부터 아홉 지파 반. 아홉 집과 반에 대한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14장하고 15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6장하고 17장은 요셉 지파에 대한 얘기나. 가 요셉은 두 아들, 므나셋과 에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세하게 이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18절에 있는 거고 19장은 이제 나머지 일곱 지파에 대한 분배가 나오고 20장하고 21장은 내위지파, 땅을 소유하지 않는 내위지파에 대한 내용,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이거 확 건너뛰기 위해서 그래요. 분배는 오늘로써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이서교로 분배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왜요? 이한 구절이면 다 설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4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사장 엘리야살과 누의 아들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라와요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종교인이 나오고요 여우수와 군대장이 나옵니다 지파의 족장들은 뭐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자예요 뭐예요? 종교, 법, 그리고 정치 이세 사람의 대표자들이 분배합니다 자, 여우수와가 도단적으로 제비를 뽑아 분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태타 일어났을 거예요. 모세하고는 여우수와 리더십이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직통계시로 선포했기 때문에 모세가 명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여우수와는 좀 달라요. 이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토라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우수와는 늘 성경에 보면 여우수와 보세에 보면 늘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여우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다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도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누굴 부릅니까? 정교 지도자. 그리고, 그리고 아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인 행정가. 그리고 군대장이 세 명이 모여서 삼위일체처럼 이것을 공정하고 정략하게.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분배하는 것처럼 재배를 뽑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비는 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세명 리더십을 통해서. 이것은 전적인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백성 중에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집안은 이것밖에 없어요 에 우리는 저 평지가 아니라 왜 산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맞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그런 식으로 땅을 분배합니다 재배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잠언서 16장 30자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다요. 이것이 히브린인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네, 아까도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두 장씩 유다와 요셉과 내비인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9장, 18장, 19장은 일곱 나머지 지파들이 그냥 리스트만 나열합니다. 저자가 의도하는 게 뭐예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와 레이비 지파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세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영적인 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파고요. 요셉은 육적인 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레이비는 하나님의 첫 번째 것을 대신하여 취한 집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난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누가 주도합니까? 유다 북 이스라엘은요 에브라임이 합니다 에브라임이 누구냐?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문나세카 에브라임인데 요셉이 축복하는데 손을 번갈아 하면서 축복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 아버지 얘가 장자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둘째가 더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사죄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꼬르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재미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부터 이 사건부터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도가 이루어지는지가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가난 땅의 중요한 모든 성업들을 다 정복하였어요. 이미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기울였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하였기 때문에 가난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다 이루셨어요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이슈들 가운데 이미 예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전쟁이에요. 이미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남은 땅을 차지해야 될 전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분배는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에 대한 그 불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우사란 리더십 아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팀으로서 가난을 정복했어요 가르께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땅을 차지해야 돼 각각 지파와 또 각각 개인의 몫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우서 2장에는 우리가 좋은 군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리스토인의 정체성은 군사입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으로서 쟁취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지형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기업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사 13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 말하냐면,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기업이 되게. 그리고 7절에,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퍼와 문에서 반집하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이 뭐예요? 유업이 되게 하라. 너의 땅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해야 노행물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전쟁하고 승리해야 전리품이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어떻게 전리품이 있습니까? 승리하지 않고 어떻게 노예물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은혜로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복은 쟁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은 쟁취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전쟁할 줄을 몰라요. 그냥 구원받는 삶에서 후적 구저 그걸 여러분 그러다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군사가 되어 뚫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욕그 그 샬롬, 그 평안과 안식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세와 건세와 어둠의 건세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핍박하고 어렵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의 자녀간에 갈등이 생기는 그 모든 주범인 사단 마귀와의 건세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뚫어내고 전쟁해야 될 몫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전리품이 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 찬양과 성령 안에서 뚫어내야 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나태해지면 안돼요. 주저한지면 안돼요. 우리는 주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분배 앞서서 가장 먼저 언급한 인물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뭐예요? 갈렙을 보라는 거예요. 갈렙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갈렙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배 앞에서 분배 받은 땅을 차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 자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유다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니스 사람 여분 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니스 사람 여분 네의 아들 수식어가 참 많아요. 갈렙을 설명할 때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갈렙이 어디 출신이야 라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축축한 결과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갈렙이 원래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배선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거 아닙니다. 히브리인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시 야외 신앙을 믿고 신뢰하고 영접했던 그 외에 이방인들, 나그 애들도 함께 무리와 함께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자들이에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히브린드의 특징은 목의 중심, 엄마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엄마에게서 난 모든 자녀들은 유대인입니다. 엄마가 흑인이랑 결혼했든 도양인이랑 결혼했든 백인이랑 결혼했든 엄마에서 나오는 모든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입니다. 자 이런 법칙으로 어떤 특정한 가설이 생깁니다. 아 갈렙의 아빠가 유, 유다족석 엄마와 결혼해서 나온 사람이 갈렙이다. 그 갈렙의 이름은 개 라는 이름입니다, 개. 개, 이개 말고, 꼬몰 뭐, 뭐, 이개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개를 어떻게 지급해요? 여러분, 그 성애문 아시잖아요. 개만동? 사람, 중, 개는 되게 천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름이 있듯이 개랍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사사기 일장에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들의 이름이 나야 되는데 그 중에 갈렛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 갈렙이 이방인 출신이구나 하지만 나중에 유다족 속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합니다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생라합 이방인인데 유다족 속에 들어갑니다 같은 위치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정복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인물이 누구예요 요소와 갈렙이에요 가장 큰 어르신이죠 40세 이하다 죽었으니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전쟁에 가장 공이 클수 있고 모든 리더십의 가장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딱 하고 등장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40년 동안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당신에게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갈렙이 요구가 주는 갈렙이 요청하는 것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예수를 통의 승리한 이미 승리가 우리가 주어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역을 어떻게 뚫어낼까, 삶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자세와 태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 아니 갈렙을 통해서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무지사삶에 도전이 있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갈렙 같은 믿음으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삼사식이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난 땅에라는 비전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삼사식을 소망합니다. 제가 금요일 넘고 급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세요 막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죠 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까? 네, 죄송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성원을 받아도 이것을 출산하는 단계까지 못 갖고 유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 이거 바빠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돈 필요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 갈렙을 보고 한번 배웁시다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이 있길 소망합니다 비전과 꿈이 출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관없 하임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그그다면 갈렙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을 붙잡았어요 한번 함께 따라해볼까요? 온전한, 온전한 순종 말씀을 붙들어라 한번 더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충성. 오늘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늘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 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여 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은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연 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하고 14장에 는 어떤 내용이 된, 아,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라는 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땅에 기름이 잘잘잘 잘, 잘 흐른대요. 너무 너무 아름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아주 좋은 땅이다. 과시를 들었는데 장정 두 명이 들어야 된다 부터 채 가지고 오바라는 오바라는 어마어마하게 떱니다. 하, 하나님 주신 좋은 땅이야. 그런데 열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나자손이 살아. 그러면 안아떠서는 어떤 사람이 혹시 영화 300 보신 분 계세요? 300 우리 애들은 못 보죠 못 보나 보면 큰일 나요 네. 300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원팩인데 쟤네들은 왜 8팩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어, 나, 내가 등치가 더큰것 같은데 왜 이게 아우 아우 아우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어마 무서 보는 거예요 그 영화 있어요 정말 우울함만 전쟁에 능하고 정말 무기와 방패를 들고 정말 사람을 정말 확 화끈하게 전쟁하는 영화예요 근데 300이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떠오르는데 안악자선 앞서 온 것들어져서는 가난의 일곱 조선은 전쟁의 미친 족속입니다 전쟁의 능해요그 철기문화입니다 철을 다루고 마철을 다루고 마철을 다루며 정말 전쟁의 끝판왕들입니다 우락부락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선들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 신으면서 삐질삐질 땀 흘리고 떼꾸정물 껴있는 옷 입고 정탐하고 왔는데 비교가 돼어안 돼요, 돼요. 이야! 했는데 보세요. 나는 이런데 삐쩍 말랐는데 저기는 막, 우,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이런 사람들이 장대로 떼거지로 다니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메뚜개 코딱지만도 안 되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열명의 정당군이 얘기합니다. 우리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조용하더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것들 때려 죽여야 된다. 요수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요수와 갈렙이 저것들 우리 밥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저 미쳤다. 저둘 때문에 우리 죽을 수 있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와 갈렙과 200만이 맞짱이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군중들이 분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야 이것들 전염병으로 다 써버릴 거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외계에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그 후로부터 40년 동안 뺑글뺑글 돈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 아나저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와 패전을 제공하고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도록 공포감을 심어준 원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는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땅을 주겠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이, 이 충성을 만들었던 믿음의 근거가 일까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4장 10절 말씀, 1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비슷합니다.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 하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생존해 있어요. 내 나이 85세예요. 근데 내가 생존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라고 요 이게 좀더 무슨 인지 말씀드릴게요. 갈렙은요. 하, 내가 몸 관리 잘해서 매일 아침 누틴대로 어? 어? 앉았다 일어났다가 좋은 거약다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나를 잘 부양해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까지 안 죽어요 모세는 모세의 때까지 산 거고, 요소는 요소 때까지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게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상관돼데 재정적인 어둠, 환경적인 어둠, 깨어짐들 불가능한 사람들, 안악적 속같은 현실이 눈앞에 오더라도,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송치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드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갈릴이 말하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왕이 명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의 백성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기업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전쟁을 끝내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의 어려움에서도 내 사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내삶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갈렘은 그런 깡따구가 있었어요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도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니까 난 충성되이, 충성되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생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교회 85세 넘으신 분 없,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청춘입니다 할렐루야 청춘이에요 우리 집사님 청춘이세요 갈랫도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없고의 상관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돈이 많고 없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꼬라지 보세요. 단 하나의 전쟁자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있는지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요이 땅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못 된다 죽었다. 야, 저 집은 집 사는데 나는 왜 그러냐.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자꾸 나담만되고하 우린 죽는구나 하는 거예요. 아니요. 크리스토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자꾸 신앙이 나태해지고 믿음이 꺾이는 이유는요 죄송하지만 말씀 안 붙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되새기면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과 정력을 따라 자꾸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분배에 앞서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갈렙을 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85세의 고령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간건나니1 1절에요 여전히 내가 간건나니네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연의 법칙은 무시할 수 없어요 무릎도 아팠을 거고 손발도 저랬을지도 몰라요 85세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강함과 연약함은 전혀 상관없어요 나의 능력과 수저들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뉴랜드의 정복은 내가 말씀의 순정과 믿음과 결단과 전진하는 것 거예요. 영적 싸움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맞짱 뜨는 겁니다 왜요? 이미 사단의 대가리가 깨져 있어요 이미 주니까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거 자꾸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난 거라니까요 잔재물들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십자가 이루었던 그 승리의 규모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순성대의말씀 붙잡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갈렙을 보면요.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노래도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자, 민숙이 13장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이 헤브론 산지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적가꼬리에르는 어떻게 보면 가나타서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자, 갈렙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장 큰 어르신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공 알지? 내 믿음 알지? 여호수와 이미 정복되어 있는 땅 중에 기름지고 괜찮은 땅에게 나에게 우선권을 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당연히 있잖아요 넘버 투에요. 대부분 넘버 투입니다. 지금 어? 넘버 1은 늙었고, 같이 늙어 있는 처지에 형좀 봐줘.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지. 좀 좋은 땅좀 좀 떼줘. 할수 있잖아요. 근데 갈래 그렇게 안 했다고요. 아직 정보되어 있지 않는 땅, 난공불락의 땅, 식스팩으로 울거리는 땅. 철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땅 아무도 겁나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대놓고 꾹 집어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과 헌신과 남이 하지 않으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전진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앞에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있다라도 하임 나라의 사명을 부르신과 헌신과 눈물로 애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은혜가 값없이지어졌다고하님의 기억과 유업도 거저 얻으려고 해요 아니요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 5절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보세요 해보는 옛 이름은 기략 아르바라 기략은 성읍이란 뜻이에요 네, 이 성읍의 이름이 아르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에요 가장 전쟁에 능하고 가장 강력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마을이에요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45년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선 일이 쫄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결국 사신정환 뺑뺑뺑 돌았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땅이에요 진노의 원천을 만들어둔그 땅에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전쟁이 그쳤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무리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내 아들, 딸들아, 충성되이 행하였다 너의 달란트대로, 네가 네 부르심대로 열심히 살아왔구나 사람마다 분량과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전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향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태되면 물이 꼬여, 고여서 썩은, 썩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진해 가는 겁니다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나태지지 마세요. 씨름하셔야 돼요.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서 씨름하시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강구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왜 싸우시는데 이미 끝난 싸움인데 왜 지레 겁먹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여분상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소망 유랜드를 향한 그 소망의 씨앗을 꺾지 마세요 유산시키지 마세요 출산하는 데까지 달려가세요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름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 어그러짐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꼬여있는 모든 관계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극이 확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붙으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